못 싸길 것 같아요. 왜요? 방수처럼요? 어제 여자뭐 했다며? 안도 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거기 말고 아니 거기 말고 <웃음> 이거 찍어주세요. <반지>. 커플링이에요? 진짜로? 와 <웃음> 결혼했어? <대박이죠? 웃음> 아, <버려졌어? 웃음> 어, 대박이야. 뭐야? 이하면 <웃음> 근데 이거 커플링식은 너무 좀 얇나? 아닌가? 플링이었어 <웃음> <웃음> 괜찮아? 건거 음. 아니야? 커플링이 아니잖아, 너. 무섭는 그거 아니야? 김원인 김원인 김원인? 김원인 김 너무 톡 튀어나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거기 말고 아니 거기 말고 아니 내가 아니 이 애가 톡 튀어나와 있는 건데 네가 아래를 봐서 아니 아니 아니 손도 위험했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의자가 너무 높아 있길래 뛰어나오신 거 아니야 했는데 얘가 갑자기 지 아래를 이렇게 보길래 하면더 그래 제가 너무 이상 그냥 위로 <웃음> 위에 머리가 튀어나왔다는 건데 아니, 그렇게 어선요 보시니까 그래서 이제 유진이가 소개팅 같은 거 해달래 맞아 저번에 서 이번 주에 소개 받기로 했어요 아진짜 진짜로? <웃음> 어, 진짜로? <웃음> 야 그러면 신는아너내 친구 중에 한 명쯤 했잖아 너아 맞다 근데 그 친구 어제 못 만나봐 아 맞다 <웃음> 나는. 아, 그 아니야. 너는 어? 아니라고? 는니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아나라고아니아니아니고아니고 아니라고? 아아가아니라얘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니라고아니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니라니라고고아아아 어? 오늘 주제가 뭔데 빌더블리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게그까 뭘까? 말말해주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남자를 만날 때 자연스러운 만남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음. 좀 입만 추 소개를 통해서 하는 사람들 이 있잖아요. 입을 맞춰보고 만나는 걸 추구하는. 어 요즘은또 그런 만남이 대세죠. 그리 입술, 그리고 만추는 뭐야? 자고 만나자고 만남. 만나는 진짜 그렇게 말한대. 아. 그래서 이제 자만춘지 입만춘지 궁금해서 아니 뭐둘다 해보고 싶은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 <웃음> 저는 원래 자만춘인데 이제 자만추가 안 되니까 어, 아입만추라도 네. 해보자 그쵸 여기에 지금 입만추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 자만추가 안 되니까 입만추 아니 근데 입만추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 아니에요 아, 아 진짜요? 아, 아, 응. 어, 있어 <웃음> 그래서 이제, 이제 리플 멤버들 생각도 궁금해가지고. 원래 저한테 한 적이 많아요? 저는 무조건 자만추예요. 이만추 한적 하나도 없어요? 네. 저는 원래 그 이제 좀 저랑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 좋아해요. CC라고 아, 생각을 하면 같은 음. 학교 다니면서 내 일상을 공유하면서 나랑 같이 짬내서 놀아주고 약간 그런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보통 물이 같은 무리에서한 명씩 사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물이 폭파시키고 나중에? <웃음> <웃음> 국룰 <국물> 아니야 이거? 맞아.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일러라그데 <댄서 나오면> <웃음> 그래서 저, 동아리 규칙이 그런 거 있잖아요. CC 칙아 맞아. 근데 그게 그렇게 네, 하면 또 그, 몰래 사기는 재미가 있잖아요. 아, 지금 아, 지금 우리처럼? 네. 어, 당연하지. 아니 이거 공개되면 안 돼요. 아, 아, 아, 아, 잘라주세요. 아. <웃음> 연막 연막 연막 연막 연막 나, 연막 나 연막 연막 연 연막 연막 연막 연막 연막 연막 연막 연막 연막 연막 연막 연막 연막 연막 잘어울려 맞아. 요잘 아, 어울리는 게 뭔데? 자만추 하면 여자 못 사귈 거 같아요. 왜요? 당신처럼요? <웃음> 아이잘라주세요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뭔가 이제 곧 선봐야 될거 같아요. 안돼! 아, 네. <웃음> 야! 너왜 웃어? 야너왜 웃냐고? 너 뭐야? 너왜 그런 얘기해? 나보다!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나보다! 아, 나보다. 저, 저, 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선배님. 나보다! 유기위한 대표아 그건 맞아요. 이쪽으로 돌리시죠. 야 미안한데 그래서 주제가 자만추, 입만추야? 네. 네. 아, 자만추냐, 입만추냐? 오빠는 자만추보다 입만추야? 근 그래, 나도 입만추를 해본 적은 없어. 항상 어... 자만추였는데. 근데 해본 적이 없다는 게뭐 소개팅을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아, 거야? 소개팅은 해본 적이 있지. 아, 근데 그게 성사가 되지 않았다는 아, 거지. 아. 나도 나도. 아, 그러면은 아. 입만추로 성공해본 사람, 사귀어본 사람 없나봐. 지금 마트가밖에 없는데. 나갈 나갈 거 없어? 난 입만추로 진짜 많이 사귀었는데 근데 그, 그 입만추 하는 사람이 오, 아 오빠란다. <목소리> <목소리> 오빠 맞아. 아니야. <목소리> 오빠 맞아! 오빠 맞아! 할사 많아 내가. 왜그렇게 <목소리> 입을, 입을 틀어막을 <목소리> 정도야? 그 <다> 얼마나 <목소리> 얼마나 지금... <목소리> 전 여친도 임만추였고, 전전 음. 여친도 임만추였고, 그전 여친도 임만추였어요. 저는 마트 같은 직진 남이면 자만추보다 임만추가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마트는 자기가 꽂히면 진짜 막 그냥 이렇게 직진하고 갑자기 고백하고 음. 이러네요. 음. 근데 멋있다. 자만추라고 생각하면 잘 모르는 사이에서 갑자기 그러면 솔직히 부담스럽잖아. 그치. 근데 임만추는 소개팅이니까 오히려 소개팅에서 그렇게 하면 상대방들은 좋아하지. 음. 음. 저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소개팅도 괜찮을것 같아요. 또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죠. 잠만주는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게 만나려면 결국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일단 해야 돼. 일단 어, 친구부터 시작을 어. 해가지고 그게 어려운데. 근데 임만주는 아예 연애를 목적으로 음, 이제 서로 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결정이 나지. 근데 나도 임만주는 내가 임만추를 입만추, 좀 약간 불편해하는데 음. 그 사람도 뭔가 연애를 위해서 속이는 부분이 있을 거고 내가 아. 그 때문에 뭐 나도 예의를 차리느라고 아. 내가 오히려 편하게 대하지 못하는 음. 것들이 있어가지고 성성이 잘안 되는 경우도 있아요내본 음. 모습을 못 보여주는 거 음. 같아 그럼 자만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임만추를 많이 추구를 했냐 가만 있으면 안 생깁니다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아니 자만추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어 내친구는 수수분 살무잘 이제 어 소개해줄라고도 안 받고 자신의 신조 때문에 존중은 아 하지만 그러면 맞아 맞아 존중은 하지만 이제 우리 오. 20대 얼마나 아깝습니까? 맞습니다. 아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연스러운 만남이 힘들어져요. 네, 맞아요. 뭐 학교도 없고 운명도 뭐. 노력을 맞습니다. 해야 생기는 거예요. 맞아야... 맞아요. 운명을 찾아야 한다. 맞습니다. 사랑은 순박 꼭질이다. 근데 저 그렇게 안 급해요. 지금 난다말 먼저 아셨지 보다 말해줘. 2톤 트럭이라 했어요. <웃음> 저 핸들이 고장 나가지고 지금 <웃음> <웃음> 운전을 못해서 <웃음> 이상한 데로 다 가서 들이받고 있거든요. <웃음> 네, 그리고 술 먹고 전남친한테 전화하고 아, 어, 그러진 않았어요! 저전남친한테 전화 안 했습니다. 그건 웨이 카드 떴다고 먹어달라고 전화한 거예요, 씨! <웃음> <웃음> <웃음> 않았으면 해요. 좀 자연스럽게 소개해주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냥 술 먹고 있는데 같이 불러서 자연스럽게. 아 자자만스 자연스럽게. 자연스자연스럽자연스럽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자 <웃음> <자인만추. 자인만추. 웃음> <웃음> 우와, 근데 우리 부모님도 인만추야 우리 부모님 자만추? 우리 부모님 헌팅 인만추 아니 결국 이게? 그거 인만주죠 음. 그럼 그건 어때요? 나는 자만추 나는 자만추뭐 자고 선... 만만 어때요 요즘 아... 그런 사람 많던데 선약수 후 연애? 아 근데 그건 너무 힘들죠 인간적으로 근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사람 많잖아요 근 저는 이것까지는 못 봤는데 그니까 러 사귀고 나서 근데막 서로 안 맞아서 그냥 빨리 헤어지는 사람들을 봤어요 어... 그, 그 정도로 그 비슷한 느낌 아닐까? 아 비슷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느낌 아닐까? 그러니까 궁합을 보는 취향이 안 맞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 그쵸, 어때요 형?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대화 잘 맞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음. 근데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잠자리가 좋아도 자, 음. 자고 났을 때내 이제 성욕고 해소가 되면 이사람이게 별로 같이 있고 싶지가 아, 않아죠. 아, 사랑이라고도말 못하고 딛고 네. 자버리고. 네. 그래서 오히려 후회해요. 아니, 대화가 잘 네. 통하면 그리고 네. 대화를 안 해도 잘 통해요. 어, 맞아. 그게 아, 있어. 그냥 가만히 대화를 안 해도 친구도 좋고 아뭐 맞아 맞아 맞아 어딜 가도 좋고 뭐안 해도 좋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좋고 그게 제 중요한 것같아 대화나 그렇게잘맞는다는 거지. 응. 뭐로 따는 좀 많아요? 저는 좀 있어요. 진짜? 네. 어디서 주로 가장 <웃음> 많이 따요? 지하철? 뭐라고 따요? 너무 전인데 코로나 이후로는 한번따여 봤는데 근데 이제 마스크를 쓰니까 어머 눈이 너무 예쁘세요 혹시 번호 좀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저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마스크를 내렸어? 아니요? 저, 저 유튜버인데 번호못 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해서 구독과 좋아요 진짜? 해주고 진짜로? 아, 진짜 다맞 아, 진짜 인싸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게 해? 어? 야! 생각해보니까 나인니적을 해서 성공한 적 있어! 어? 뭔데? 그게 그게 마지막에 여신거지 뭐야? 22년 전 그분이요? 어? <웃음> 아니, 근데, <웃음> 아니, 근데 어 근데 이상하게 처음에는 인위적, 인위장 인위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때는 서로, 어? 저 사람 나 관심 없나 보다. 근데 막좀 만나보니까 성격도 막 그렇게 내가 성격했던 그런 성격 아닌 것 같아요. 안 됐었다가, 나중에 그냥 알고 지내다가 술, 술자리에 이제 막간 적이 있었어.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나도 편안한 마음으로 걔를 대하게 시작하니까 걔도 나를 편하게 대하고 그렇게 해서 사귀었어요 아 근데 그런 경우는 좀 있는 거 어, 같아 인만으로 만났는데 나중에는 자만추로 발전돼서 어. 만났을 거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하면은 남자를 못 만날 것 같아서 여러분의 말을 들으니까 인위적인 만남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인위적인 만남 한번 해볼 사람 구합니다 DM 주세요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인만주셨는지자만주셨는지 주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는지 오늘 한번 대화해보실 바랍니다 <웃음> 여러분들은 어떤 걸더 선호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 <웃음> <웃음> 그럼 여러분 안녕~~, <웃음> 안녕! <웃음>